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3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제3장 해상비용과 해상소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 공동해손 마지막 강의와 비용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공동해손은 공동해손과 해상보험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 공동해소는 해상법 고유의 제도이지 원래 해상보험의 보험 제도는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해선는 해상보험과 별개의 것으로 해상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공동해선에서 해상사업 당사자의 분담의무는 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동해선의정산 원칙은 해상보험과는 별개의 독립된 것인데 공동해손 희생의 대상인 피보험 재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대위의 원칙에 의해 그 희생으로 인한 구조된 다른 재산의 소유자들로부터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당한 사실 때문에 공동해손이 해상보험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피보험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공동해손 희생으로 구조된 재산에 대해 보험자는 공동해손을 분담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의 원인이 피보험 위험인 경우에는 배상을 하게 됩니다. 해상보험에 적용되는 1906년 MIA나 해상보험증권에는 공동해선의 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운송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1994년 요펜토 부비지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운송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중거법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항해의 종류장수의 법과 관습에 따르기 니다 다음은 공동해손과 관련된 보험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 재산의 공동해손 희생에 대해 직접 보상 책임이 있는데요. 피보험자는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보험자에게 공동해손 희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공동해손 기금으로부터 이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하여 는 직접적인 보상 책임이 없는데요 공동해손 분담금이 포함되어 정산된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협정보험가액이 공동해손 분담가액보다 많은 경우 분담금의 전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협정보험가액이 분담가액보다 적으면 일부 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가액의 분담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자가 화물에 대한 선조 유치권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담금 지급을 보증하는 공동해손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일부 보험의 여부에 관계없이 분담금 전액에 대해 공동외선 기준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에서 공동해선 지급보증서가 발행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분담금의 차익을 상환할 것을 동의하는 역지급보증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해선 전부 보험 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지급보증서도 다른 사람에게 보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효력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지급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은 제3자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가입증서가 양도된 경우에 유효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어, 이와 같은 곤란을 피하기 위해 보험자는 적절한 보험료를 조건으로 해상보험증권의 공동해선 전부보험약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오픈커버 형태의 보험계약서에 사용이 되는데요. 분담가입이 협정보험가입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 피보험자가 분담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지급 보증서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영국의 합동적합위원회 어, 1982년 4월에 제안한 공동외선전부보험약관은 공동외선 분담금과 구조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이 분담가액 전액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는 공동훼손 행위와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구조비용에도 적용됩니다. 다음 손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 희생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을 하는데요. 보험증권의 명문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훼손 희생의 경우 피 보험자는 분담할 책임이 있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분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체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 공동해선 정산서에 관계없이 보험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책임이 있고요 부담, 음, 분담금의 정산과는 별도로 어, 보험증권에 의, 의한 손해로서 보험자가 직접 보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보, 보험자가 공동해선 희생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분담 의무가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분담청구권을대위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훼손 희생에 대하여 보험증권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와 달리 할수 있습니다. 이적합보험의 경우 1982년 ICCB와 ICCC 제1조 위험약관에는 투하와 함께 공동훼손 희생을 피보험 위험으로 명시함으로써 투하로 인한 공동훼손 희생은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투하를 특별히 피보험 위험으로 열거하고 공동훼손 희생의 경우에는 1906년 MIA와 어, 동일한 취지로 공동의 별도의 공동훼손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전체의 손해일때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쟁과 스트라이크 및 핵에 대한 면책약관이 최우선 약관이며 이로 인한 공동훼손은 보험자 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손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훼손으로 이야기된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피보험 위험에 의한 전손이나 단독훼손에 대한 손해보상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기평가보험증권과 미평가보험증권의 경우에 각각 달리 정산되고 보험증권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화물의 경우에는 미평가보험증권에서는 멸실회손 부분의 보험가액이 손해보상액이 되고 기평가보험증권에서 실제 가액에 의해 계산된 감가액을 협정가액에 적용한 금액이 손해보상액이 됩니다 협회 대체 약관이 첨부된 경우 대체 비용 또는 수선 비용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운임의 손해 보상액에 대해서는 총 운임에 대한 밀실된 운임의 비율을 협정 또는 법정 보험가에게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박 보험에서 공동해손 희생에 의한 분손의 경우 보험자의 손해 보상액은 합리적인 수선비가 되는데요. 공동해손에서는 신고교환차익이 공제되고 있으나, 통상적인 보험약관에서 신고교환차익 공제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의 손해배상에 액서는 공제 없이 지급이 됩니다. 선조의 보험증권의 신고교환 차익에 대해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공동훼손 증산 시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 공제는 공동해손 사업 당사자 간의 분담을 위한 공동훼손 증산 자체에만 적용이 되는데 선박의 공동훼손 스템은단독해손의 경우와 같이 공동해손분담금과 관계없이 협정보험가입을 한도로 하나의 사고당 모든 손상수선비가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공동해손분담금은 보험증권에 없다 명령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공동해손분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손해의 비례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자가 책임지는 적절한 비율 부분의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분담한다는 뜻인데요 선박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은 단지 선박이 귀속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공동회선 증산에 의해 화주에게 할당되는 부분으로서 화주로부터 회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선주가 선박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회선 희생과 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다루며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된 이익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피보험자가 타 당사자로부터 비용에 대한 비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은 공동해손정산서가 작성되어 해당 이해국 당사자에게 할당되기까지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동훼손 정산서는 반드시 손해 사정사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그 선박의 선주나 선장 또는 타인에 의해 작성된 정산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훼손 분담금과 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은 공동훼손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상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례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분담금을 공동훼손 분담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 정권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공동훼손 분담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훼손 정산서 작성이 완료될 때 보험자는 정산서상 피보험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분담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분담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정권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공동에선 분담금을 지급하겠거나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 분담 의무가 있는 보험의 목적이 분담가액의 전액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손해보상액은 그러한 분담금의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이 분담가액의 전액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의 목적을 일부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보상액은 일부 보험의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합니다.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는 손해로서 분담가액에서 공제되는 단독개손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분담 책임을 지는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단독개손 금액이 협정보험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은 보험증권의 명문 규정이 없는 전부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분담해야 할 공동회성분담금 전액을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분담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의 분담금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선박과 운임 및 적하의 동일한 책임이 되는데 실무에서 운임에 대한 대안한 순금액이 아닌 위험에 노출된 총 운임 이 협정보험가액과 비교합니다. 단독해손을 이유로 분담가액이 그만큼 감액되고 보험자가 단독해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 전부 보험인가 일부 보험인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분담가액에서 공제된 단독해손 금액이 협정보험가액에서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으로 인한 단독해손인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피보험형과 공동해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증권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보험 위험을 피하는 것과 그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어떠한 공동해선 또는 공동해송 분담금에 대하여도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공동해선분담에 대한 책임은 보험과는 별개의 해상법상 책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물이 포행 및납포면책이라는 담보가 포함된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동에선 분담금은 포획을 피하는 일에 지출될 수 있지만, 보험자는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특정 위험에 의한 손해가 보상되지 못하면, 그러한 위험을 피하는 데 지출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박의 불가망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증권에서 면책인 경우, 오직 그러한 불가망 때문에 수선항에 입항하는 비용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906년 MIA는 보험증권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 위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훼손과 공동훼손 분담금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조건에 따라서 공동훼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983년 i t c r 자제 11.4조에는 1906년 MIA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1982년 ICC에서는 공동훼손 행위가 주로 선박의 전선을 피하기 위해 발생하고 1982년 ICCB와 1982년 ICCC의 피보험 위험이 몇 가지 열거 위험에 국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06년 m i a 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2년 ICC에서는 보험약관상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어떤 원인이든 관계없이 그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거나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훼손을 보험자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공동훼손에 대한 대안은 피보험 위험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나 보험약관상 면책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공동훼손에 대해서는 보험자 면책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동일 이해당사자와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자기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분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박과 운님의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운님은 선박의 공동해손 희생에 대해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어, 적합험증권과 관련한 사건에서 선박과 화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악천우 중에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돛대를 절단한 경우, 법원은 이와 같은 희생은 소유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해선 희생 행위가, 공동선 행위가 성립되고 선주는 공동해선 희생에 대하여 적합 보험자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1906년에 MIA 제 66조 제 7항에 선박과 운임 및 적합 또는 이들 이익 중 어떠한 두 가지가 동일한 비보험자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공동해손이나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그러한 이익들이 상의한 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 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일 소유자라는 이유로 분담할 이해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해손의 성격을 가진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용 손해는 구조비와 특별 비용 손해방지 비용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먼저 구조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비는 쉽게 해난 구조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어, 해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요, 어, 광의 해난 구조는 해난을 당한 선박 또는 절가를 구조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구조계약이 없이 구조를 하는 경우와 구조계약에 의하여 구조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 즉, 협의해난 의 구조는 구조계약이나 법적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구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를 임의구조라고도 합니다. 우리 상법상 해난 구조는 항해선 또는 그 즉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일을 구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전난을 당한 선박의 구조 요청을 받고 지나가던 선박이 구조계약을 체결함 없이 구조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미리 구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구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해난구조에 대한 규정은 적용합니다. 어, 해남구조의 연역은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서 난파후의 약탈이 해적행위와 함께 더불어 빈번했는데 평화로운 해상항행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근세 접어들어서 일이었고 프랑스 루이 14세가 공포한 1681년 해사 침묵의 약탈금지를 규정한 것이 현대적 해남구조법의 효시입니다. 19세기 이후 약탈금지라고 하는 소극적 입장에서 해남구조의 장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각국의 법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구조자에게 보수를 주는 것에 의해서 구조를 장려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필류로볼수 있습니다. 어, 대륙법계에서는 구조, 셀비디와 구원인 어시스턴스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선박 또는 적화를 선원이 점유하는 경우에 이를 구출하기 위해 선원이 협력하는 것이고 구조는 선원의 점유를 떠난 선박과 적화를 구출하 것입니다. 어, 영미법과 영미법을 바탕으로 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선박의 선원이 그 구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타인이 이것에 협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와준다 이런 뜻이고요. 구조는 아예 그 선원이 선박을 구조하지 못하는 상태, 이미 떠나 있는 상태에서 어, 타인이 선박이나 절차를 구출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 것이죠. 어, 영미법과 영미법을 바탕으로 해법된 1910년 해난부원구조통일협약이 있는데 여기서는 구조와 구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법도 양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국제협약은 해난구조는 국적이 다른 선박 상황을 발생되어서 복잡한 섭외관계를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각국의 법제는 저마다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그 내용도 불충분한데요. 일찍부터 해난 구조에 대한 국제적인 법의 통일 기대가 1910년 해난 구음 구조 통일 협약을 탄생시켰고요. 1967년에는 군함에 대한 또는 군함에 의한 해난 구조에 대하여도 1910년 해난 구음 구조 통일 협약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의정 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1989년에는 어, 국제회사기구에 의해서 1989년 해낭구조협약이 채택 되었습니다. 우리 상법은 1910년 해낭구조통일협약에 따라 입법하였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해낭구조를 공동의손과 마찬가지로 해상기업활동에 수반하는 하나의 사고의 함으로 보았으 해산의 구조의 중점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기타선언법순환구호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서 이를 임명구조 기타는 선언법이나 순환구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서 따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협의의 해난구조즉 그 자발적 해난구조의 경우는 에 사무관리설, 중계약설, 부당이득설, 법적행위설,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 조건으로 보는 학설, 해상법상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학설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 요건으로 보는 학설이 통설인데요. 이것은 해상법의 이러한 제도들을 어좀 무리하게 해상법상의 어 해상법을 어그 하나의 동자적인 지위를 그 인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학설을 전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임의 어, 구조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 관리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구조에 의한 해난 구조는, 구조 계약에 의한 해난 구조는 구조 행위라는 일의 완성에 대하여 구조를 지급하는 도급 계약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임의 어, 구조는 타인의 사무를 의무 없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 관리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해난 구조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해난 요건인데요. 선박또는그즉하그 밖의 물건이 해난을 당했어야 하고요. 이때 해난은 항해에 대한 위난으로서 선박이 자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 즉, 선박또는 적하의 전부또는 일부를 멸실 훼선할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동해손의 경우와는 달리 해난은 반드시 극박함을 요하지 않고 구조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모방입니다. 해난의 발생 원인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폭풍과 같은 자연적 원인, 선원의 반란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적극적 원인이든 소극적 원인이든 무방하고 해난의 발생 원인이 선박 및적하에 공통하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공동의 순의 승리교권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상법은 어떠한 수면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난의 발생 장소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상뿐만 아니라 호천항만에서의 준난과 같은 뇌수에서의 순환도 해안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난구조의 목적물은 선박적화 그 밖의 물건입니다. 선박은 항해선, 뇌수항해선을 불문하는데요. 다만 노도선 상호간의 구조라든지 국공유선 상호간의 구조는 상법상의 해난구조가 아닙니다. 구조선과 비구조선이 동일 소유자의 선박이라고 무방하고요. 적하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목적물만을 의미하지다 선박, 장비, 식량, 의류 등의 구조도 포함됩니다. 이때 그 밖의 물건이라 하면 속구, 여객의 수화물 등을 의미합니다. 구조의 목적물은 해산의 하락으로 선박 또는 그 즉각 그 밖의 물건이 구조되지 않은 한 인명만의 구조는 해낭구조가 아닙니다. 인명구조는 인간의 발로에 맡기는 것이 온다하고 해낭구조의 보수는 구조된 해산으로부터 변제되어야 한다는 낡은 이론의 잔재라고 하습니다 어, 재산 구조와 함께 인명 구조가 함께 있음 경우에는 인명 구조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구조 요건입니다. 구조자가 의무 없이 구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의무 없이라 하면 사법상의 의무 없이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조난선의 선는이 자기 선박 또는 그즉화를 구조하는 행위, 도선사의 인도 선박의 구조, 예선의 피해선 구조 등은 원칙적으로 해난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예선계약이나 도선계약의 이행이라고 볼수 없는 특별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난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어, 사법상의 의무 없는 선원법 등 공법상의 구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구조는 해난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어, 해상감시선의 구조는 그 선박 및 선원의 특수한 사명에 비추 상법상의 해난구조가 될수 없고요. 어, 순환구호법의 규정 역량 구조 의무자가 하는 해난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상법상의 해난구조가 될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언법에는 선장의 의무 중 선박 위험시의 조치, 선박 충돌시의 조치, 전환선박의 구조의 규정에서 선장 또는 회원의 해난구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순항구호법에서는 순항구호 의무자는 해상에서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고 하천에서는 관할소방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난구조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구조가 성공적이어서 구조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구조를 가장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주의가 아닌 결과주의를 받아들인 것인데 일단 구조의 결과가 있으면 어, 또다시 발생한 해난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보수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구조자가 구조과정에서 오히려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조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선조는 이 책임에 대하여도 책임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 보상에 대하여는 노력주의에 따른 입법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환경손해방지작업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어, 다음은 해남구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청구권인데요. 해남구조의 요건을 갖추면 구조자에게는 상당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어, 법적 성질을 상법상 특수한 법률 요건으로 보는 통설의 입장에서는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 민법상의 사무관리와 상법상 해남 규정은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영리활동을 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어, 민법상 사무관리에서도 비용 청구라는 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상법 제 88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에서 구조를 정할 때 참작하기 위한 재반사항들이 민법상의 비용을 범위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인명구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구조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나재산구조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수청구권이 발생 시기에는 구조가 성공한 경우에만 개난구조가 성립하게 되므로 구조작업이 종료된 시점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난 구조의 결과 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구조 작업을 시작할 때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기관이 되었으나 구조의 결과가 나와야 보수청구가 의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 개시 시에 보수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므로 구조 결과의 발생을 전지 조건으로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인정할 이유가 없고, 상법 제882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도 구조가 종료된 시점을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이 보수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해난구조의 종사한 모든 자인데요. 선주, 선장, 회원 등 구조자가 되겠습니다. 아, 상대방은 구조된 목적물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구조된 선박 또는 적하의 소유자, 질권자 저당권자, 선박우선특권자및 이들과 계약상 이해관계를 가진 다 동일 소유자에 속한 선박 상호관에 있어서도 구조의 종사한 자에 대하여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선주는 스스로 구조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의 유기적 조직으로서 자기 선박과 상호는 출연한 자이므 선박의 손해과 구조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열한 자는 구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구조받은 선박이종사는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이야기한니다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구조된 물건을 은밀하거나 정량한 이유 없이 처분한다. 어, 협의의 해난 구조의 경우에 그 성질상 보수액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해난 구조가 종료한 후 구조액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렇게 합의된 금액을 보수액으로 합니다. 보수액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음, 선박 및 재산의 가해, 위난의 증거,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등그 밖의 재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하게 됩니다. 구조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액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을 할 것이므로 그 약정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정이 해난 당시에 성립하여 그 액이 천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위와 같은 재반사정을 참작하여 그액을증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난이라는 급박한 사정하에서 부당하게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때 해난 당시의 약정은 해난 구조의 주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주인과 함께 해난 구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구조 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구조료에 대한 약정만 한 경우에는 상법상 협의의 해난 구조에 해당됩니다. 법원이 약정 구조료에 대하여 그을증가하는 경우는 주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습니다 다음은 보수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선순위 우선특권이 있는 때는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조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피구조물을 소유자의 일반적인 의사와 합치하는 점및 보수청구권은 구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에 생긴다는 점에 따른 것인데요. 구조자가 아무리 많은 비용과 수고를 한 경우도 에 구조의 결과가 없으면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영국 법상으로는 불성공무보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 불성공무보수의 원칙은 그 사무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어, 결과가 있어야 일의 완성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같은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선의 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1989년 해양구조협약제 14조의 특별 보상 제도를 수용하여 환경손해 방지작업에 대한 특별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또는 그 적화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원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력을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정상 한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구조료액의 한도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 또는 적화 등의 구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손해 방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 구조자에게 합리적 일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지급하고 나아가 그러한 노력의 성공에 대하여 일종의 상여금을 보수 로 증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구조자의 환경보호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장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1989년 해남구조협약에서도 어, 불성공 무보수 원칙을 예외로 인정한, 인정한 것이 환경선의방지작업에 대한 특별 보상인데요. 이는 이제 노력주의에 대한 입법입니다 이러한 구조자는 구조료의 한도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 보상에 해당하는 구조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것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입니다. 이는 구조작업 전반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환경손해의 방지 경감에 관계있는 작업에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보상은 일종의 안전망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선박 또는 적하던 재물의 구조에 따른 통상적인 보수가 다소간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 금액이 특별 보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나여 그 부분만큼만이 특별 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 보상 청구권을 둔 것은 불성공 무보수 원칙을 수정 보완한 것이지 이른바 책임 구조의 논리를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구조자는 구조 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환경 손해가 감견 또는 반지된 때에는 보상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웃음> 이때 법원은 구조된 선박 및 재산의 가입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 방지를 위한 그 밖의 재반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요금이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액된 <웃음> 금액은 위에 구조에 소요된 금액인 특별 보상액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의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법원은 위에 구조에 소요된 금액인 특별 보상액 및 이에 대한 증액을 감액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보수청구권을 갖고 또한 특별 보상청구권도 갖는 경우에는 그중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조료의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료는 상법 제8 8 2조및에 제884조에서 규정한 해남구조에 대한 보수와 제885조에서 규정한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 보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조료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공동구조료는 각 선박 간의 구조료의 분배, 운명구조자의 구조를 청구하고, 또 선박 내부에서의 분배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동구조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각 선박 간의 구조료의 분배는 수척의 독립된 선박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조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공동의 협의가 없어도 공동구조로 각 선박 공동체 간의 구조적 분배의 비율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의하는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승리하지 않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 및 재산의 가입, 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재판 사정을 참작하여 구역을 정하게 됩니다.임명 구조자의 구조의 청구권은 공동 구조의 경우 선박 또는 적화와 동일한 해난 사고에서 재산 구조와 경합하여 임명 구조의 종사한 자는 선박 또는 적화의 구조의 결과를 전제로 하여 재산 구조자의 구조료와 독립된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선박 내부에서의 구조료의 분배. 구조선박 내부에서의 구조를 분배는 먼저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회원에게 지급하여 이때 회원에게 지급할 구조를 분배는 선장이 각 선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창작하여 그 항의 종료전에 분배하는 작성하여 선원에게 고시합니다. 다음 구조료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료 채무자는 구조된 선박의 소유자 그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입니다. 선주는 특약이 없는 한 운송물에 대하여 구조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구조와 함께 인명구조가 있는 경우 인명구조자도 구조료 청구권을 갖는데 이때 구조료 채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명의 피구조자가 아니라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입니다피구조자인 선주는 구조료의 청구에 대하여 선주의 책임자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조료의 지급 비율은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 보상을 하는 구조료를 지급할의력을담보하게 됩니다. 구조료 지급에 대한 피구조선 선장의 권한은 구조료 채무자의 가름하여 그 지급에 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구조료에 대한 소에 있어서 선장은 스스로 원고 또는 피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소에 대하여 선관 확정 판결은 구조료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선장에게 구조료 지급 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특별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해난구조가 육지에서 고립된 먼 바다에서 일어나고 또 선장이 구조작업 당시 실제의 사진에 가장 밝음으로 채무자로서는 선장에게 일러한 것을 맡기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로서도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에 권리행사를 단일화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선장의 권한은 구조료 채권자의 선장에게도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상법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법 제749조의 규정에 의한 선장의 대리권 범위에 하나여 대리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피구조선의 선장의 권한에 대한 상법 제894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조선의 선장에게도 이러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동규정은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의 가름하에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선장이 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구조의 청구권의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특권은 선 우선 특권과 유치권이 있는데요. 우선 특권은 상법은 해남구조자의 구조료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박 우선 특권과 적하에 대한 우선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대한 해남 구조를 구조료 를구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구조선그 소포 등에 대하여 선박 우선특권을 가지는데요적하의구조의 종사한 자는 그구조를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집습니다 채무자가 그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구조료 청구권자는 그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은 해남구조자는 그가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구조료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구조물에 대하여 민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구조료 청구권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료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어, 단기 재척 기간이 걸이게 됩니다. 선박 충돌로 인한 채권과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이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공동해손 마지막, 그 공동해손과, 음, 해상보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해양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오늘 퀴즈는 다음은 해남, 해상급상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는데, 어, 뭐네 가지 중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제 3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